네 안녕하세요 버블드 조정원입니다 또 밤사이에 굵직한 해킹사고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들 뭐 축구게임 피파는 많이 해보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피파는 좀 즐겨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피파 온라인 즐기고 있는데 또여 EA 쪽에서 해킹사고가 났다고 해서 좀 가슴이 아프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EA 스포츠 쪽에서 이제 밝혀진 거 이제까지 밝혀진 거정보로 봤을 때는 최근 제한된 양의 게임 소프트웨어하고 관련 도구가 도난당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뭐 언론사에서 이야기 한 거라서 그런지 조금 뭐 그렇게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제한된 양의 게임 소스코드 라고 하는데 사실 아래쪽으로 쭉 읽어보면 780기가입니다 다크앱에 지금 현재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올리면서 언론사 쪽이나 그런데 공개가 된 거예요. 이전에 해킹 사고가 당했겠죠. 그런데 이그 공격자는 이 범죄자는 약한 300억 정도, 약 31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300억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피파 이 엔진과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소스 코드를 300억 정도. 예, 그런 걸로 정산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로 이제 침투를 시킨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은 어, 우리가 랜섬웨어 공격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랜섬웨어가 되면은 또 이제 범죄자들한테 일부 돈을 또 줘가지고 또 풀어야 하는 예, 그런 프로세스가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송유관 회사, 그 다음에 정육, 정육회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랜섬웨어로 이제 돈을 준 지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 쪽에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킹 사고가 나온 것은 어떤 거냐면요. 소스코드. 우선은 피파 온라인과 관련된 소스코드인 것이고요. 전체가 이제 뭐 이렇게 공개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 제한된 예 소스코드 예 몽땅 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엔진 어 여기서 EA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뭐 시리즈처럼 이렇게 많은 건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게임 엔진이 이제 유출된 겁니다 이게 사실 크죠 이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출이 많이 됐습니다 어 이제까지 소스코드 유출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어 동향을 좀 파악을 해 보면은 예전에 뭐닉한과 관련된 소스코드도 유출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기허브 쪽으로 아마 유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허브나 그런 데에서 이제 키 저장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어드민으로 보안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유출된 그런 사례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쪽보시면은 이제 게임사하고 관련된 것들 사이버. 펑크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못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음, 딸려가지고 예, 뭐,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사이버 펑크하고 관련된 어, 게임 개발 이것들도 어, 유출이 됐죠.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오픈할 때쯤에 아마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긴장감이 풀어졌던 예, 그런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이브를 개발했던 이 캐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는데 음, 여기에서도 유출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내부 시스템을 침투했던 사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내부 이메일과 파일 서버에 좀 이렇게 유출됐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닉산 같은 경우를 포함을 해서 여러 이제 게임 회사나 아니면 개발 회사에서 했던 소프트웨어들이 유출되는 사례 같은 경우는 h u 브를 통해 가지고 유출된 사례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h u 브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뭐 프라이빗이던 퍼블리이던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프라이빗으로 공개를 하더라도 관리자에 있는 계정 정보들을 누군가 알아낸다면 그거를 어, 보통 멀티인증이라고 멀티 이야기하죠 투채널 인증을 하지 않으면 유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이상 같은 경우도 아까 얘했듯이 계정과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어드민으로 설정해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아직 뭐그깃허브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것들이 나중에 큰 사고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안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그 관련된 보안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 자체 취약점 어플리케이션 자체 취약점이란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공유 플랫폼의 깃허브에 대해서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어, 2020년도 2021년도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또 원격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격근무를 하면서 또 g i t h u b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github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보안 쪽을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스코드에 대해서 보안 위협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솔라인즈하고 관련된 공급망 공격으로 대규모 피해가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보안 숙제들을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g i 브 계정에서 약 데이터 500기가 정도 탈취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사례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저장소와 접근 통제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접근 통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부 인터넷과 차단된 곳에서 개발 환경 운영들을 제한을 한다라고 써있지만은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완될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내부적인 내부망에서 좀 개발하고 하는데 좀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아무리 어 내부에서 우리가 망불리를 통해서 하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외부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여러가지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인데 사실 이거 운영하는게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보안상 어, 저는 이제 보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VPN이나 아니면 보안상 프라이빗으로 환경 설정한 거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소스코드 유출이 돼 가지고 역으로 공격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스코드 코발트 스트라이크 라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취약점 종합 프레임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 도구입니다. 그래, 메타 스프리트하고, 어,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메타 스프리트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기반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더더 업데이트 되어가지고, 상용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취약점 공격 프레임워크인데, 어,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 잖아요. 하나의 도구이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가지고 요것들을 사용을 하면 은 취약점 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소스코드가 유출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디다가 사용하냐? 당연히 이제 악성코드로 악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코드가 유출이 되면서 최근에 악성코드의 코발트 스트라이크 그 패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코발트 스트라이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취약점을 이렇게 연계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프레임코로 되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명령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도 최신 취약점들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AD 환경에서의 그런 취약점들이 악성코드 배포들이나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랜섬웨어 공격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이러한 최신 취약점하고 연계를 해서 공격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우선 엔진 쪽이 만약 어, 공개가 되고 소스코가, 소스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들 영향들은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아마 나올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피파 온라인과 관련된 이렇게 해킹 사고하고 그 다음에 소스코드 공유에 관련된 그런 어,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